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듣네요 10인치 어, 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 이름 받아서 하고 몇가지 납품도 하고 매출은 조금 나는데 매출 월급쟁이만큼은 절대 못가져가더라고요 계속 적자. 10만원치 일하면 10만원치 공구 사고. 아, 15만원치 공구를 사네. 20만원치 일을 하면 20만원치 일. 아, 공구를 사고. 음, 적정 공구. 다 샀습니다. 0에서부터 300까지. 슬린더도 400. 250에서 400까지 다 맞춰놓고 리부도다 사놓고 보링바도뭐이랬래뭐 CNMG, DNMG 뭐 기타 등등 사놨습니다 실린더도 뭐5식다리다 한거 사고 이1835전식장에또빌려갔어요 몇개를 보고 사귄고, 이렇게. 계속 공구가 없어갖고, 공구를 빌리고, 갖다주고, 빌리고, 갖다주고, 이것다 빌린거. 버스 빌린거, 빌린거, 빌린거, 빌린거, 빌린거. 빌린 거 홍도, 씨. 홍도 빌린거. 싹다 빌린거. 홍 빌린거. 죽을 만거 하고 있습니다. 400 파이, 500 파이 하다가 50 파이 하라니까 죽을 맛이네요. 죽을 맛. 응? 기억도 안 나네. 처음에 6인치부터 하긴 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이명 개던 먹기도 하고. 바람소리 아, 때문에 잘 들리는데. 네, 사무실. 캐드. 그리고 하고. 린커기 에휴. 단면 곰물 파는데.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고. 개업은 했고 다 하고 있는데, 음성보드로 쓰는 거뭐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말은... 배당 3000cc, 돈 5년간 넣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직사 조맨히 어두워갖고, 이제 테이퍼, 테이퍼에서 홈 위에서 테이퍼 홈. 이럴때인선 보정을 저는 두 개를 쓰거든요. 일단은 하나를 빼고 프로그램으로 뭘 쓰지? 이거 그 SCNC 아시죠 <웃음> 일이에요 촬영 스타일도 그분하고 비슷하죠? 지금 나는 거 확인해주고 옆으로 보면은 딱침 나는 게 보여요 일단. 일단은 저는 저를 한번 밀어놓은 상태니까 달라고 처음 지킬난가 모르겠네 세팅하고 아무것도 안해놔갖고 됐다 갑자기 가공영상이 됐네 캠포더는 갖다놨었거든요 제가 심심할때 하나 찍으려고 응. 마침 딱히 바쁜 건 아니니까. 딱히 바쁜 게 아니라 늘 바쁜지만은. 아, 구도가 안 잡히네요. 야! 정신 챙겨! 됐어. 예전 같은 거는 코프로로 해갖고 하겠는데, 코프로도 없고, 액션캠 그거 있는데, 다기록구 맞고 떨어뜨리고 해갖고 고장났어요. <웃음> 그래서 가공 영상은 못 올리고 있고, 뭐, 이렇게나마 조금 올려볼게요. 내경공구가 없어갖고 하나로 정삭을 하거든요 지금 항삭하고 정삭하고 그거는 단면 홈인데 조건이 엄청 느려요 왜 느린지 아세요? 공구를 빌려왔는데 부수면은 하나 사줘야되잖아 요 새거 어차피 한번 뜯은건데 제가 사면 제가 남긴 하지만 은 부수면 은 안돼 <웃음> 그래갖고, 쏘라서 처음에는 천천히 타고, 그 다음에 확공. 확봉. 확공할 때. 확공만 하고, 나머지 정사. 위에 날. 정사 사고. 손으로 치면 안 돼요. 밑에 날. 외경 정사. 낙지에서는 최전 1500, 1800까지는 녹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러면 마무리. 깨끗하죠? <웃음> 봅니다. 한면 넣고 이런게 폭이 3mm인데 3mm 팁을 넣고 한면 넣고 빼고 한면 넣고 빼고 이러니까 드웨일이라고 그 G4 해갖고 한번 씌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더떨더라고요 포기하고 이 정도면 뭐요 도도가 없으니까 도도 있으면 은 2mm 팁으로 해갖고 여유량을 줘갖고 빠르게 한번 훑어주면 되는 거죠. 오. 프로그램은 좀 공유하자면은, 잠깐만요. 이게 네, 홈이거든요. 코스가 안 나, 홈이. 자, 최초의 홈을 뚫고, 꽉꽉 하죠. M1은 0은 지우면 되는데, 제가 그냥 보기 쉽게 하려고 이거는 0909로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2번, T2번으로 내려서 41로 고정값으로 넣고 빼고, 고정 삭제 그리고 밑에서 위로 이거는 밑에서 위로잖아요? 그러면 T3번을 넣었어요 0919 보이죠? 보정 값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거죠 9번에 은선알, 티발, 0.2알 2번 위에서 내리니까 위에서 내리고 2번 그 다음에 0919 19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똑같이 넣고 0.2 넣고 3번 밑에서 밑에서 올리니까 그러면은 프로그램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와서 찌르고 빠지고 위에서 인성보정 써서 41 내리고 T2 번 그리고 취소하고 내려서 T3번 0919 앞에 두 개는 터렛넘버 두자리 뒤에 두 개는 고정넘버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해서 쭉하고 결국은 공점이 같아지죠 0.0 몇의 몇에, 몇에 오차는 있어요 그거는 지가 계산을 다해 놓은 거니까 뭐 기계를 믿고 가야지. 저를 믿겠어요. 일단은 오랜만에 뭐 영상 하나 올리고 유익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